오는 17일 밤 10시 50분 방송 예정인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미리 보기에서는 올겨울을 뜨겁게 달굴 새로운 전설을 미리 예측한다. 11일 공개된 예고편에선 미리 보기 영상을 시청한 mc와 마스터의 격한 반응을 엿볼 수 있다. mc 김성주는 다른 느낌의 임영웅 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새로운 히어로의 탄생을 예고하며 전국을 폭풍 열광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시즌2도 잘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라는 김성주의 말에 이어 진성은 정말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장윤정은 너무 잘하니까 라며 대단한 실력자들의 존재를 알렸다. 또 김연자는 이건 김연자가 오디션 나온 거나 똑같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트로트 여왕의 극찬을 받은 참가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장민호는 할 말을 잊은 듯 고개를 젓더니 너무 놀랐다며 감탄했다. 오는 12월 22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참가자들의 면면이 베일을 벗은 직후부터 연일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군바 있다. 화제성 높은 출연자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디션 위에 오디션이란 평가를 받았다. 우승자들끼리 자존심을 걸고 등장한 우승부 송가인도 이긴 괴물트롯 영재 유소년부 박성훈 등이 벌써부터 주목받았다. 또 팬텀싱어 출신 성악가 길병민, 슈퍼주니어 출신 가수 성민, 슬리피 등트로트의 진심인 연예인 참가자들이 영역 파괴를 선언하면서 화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이날 예고 영상에서 장윤정은 미리 말해도 되나 라며 뜸을 들인 뒤 유명한 친구들은 죄다 펑펑 옵니다 라고 특급 스포를 던진다. 눈물바다로 만든 사연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높였다.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 미리 보기 제작진은 새 시즌이 방영하기만을 기다리며 3년간 웅크린 채 칼을 갈며 준비한 참가자들이 많다며 치열한 예선에서 살아남은 참가자들이 시청자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무섭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